씨발 뼈에 거? 이 기장이 아, 졸라 짜증나 <웃음> 어떡해? 귀여워 오늘 델라를 카메라에 담을 거야 <웃음> 영상에 보이려고에 <웃음>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 o 먹 t 을 i 응 e it. I don't like it. I don't l 만늘인린데 없어. <웃음>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또 올라왔어요. <이> <웃음> 아, 질러 쪘나. 어떡해? 엘라야, 너. 우리 반겨줬어. 야, 컸어, 근데. 2주 만에.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올라가려고? 어디서 근데 <웃음> 왜, 왜, 왜? 내가 원하던 거잖아, 이게. 음, <웃음> <웃음> 여기 티라미지가 그렇게 맛있어요. 아, 네. 음 음, 음. 이거 때맛있어 <웃음> <웃음> 놀나만러 응. 갔죠 응. 너도 돌지, 졸아대안 응. 돼, 안돼 아니, 이 여기 털도 있으시면해이막 나왔지 엉덩이 다 쳐줘 <웃음> 아. 맹수심 포목 아, 나대 어, 이수 만났어. <웃음> 어, 잠깐만. 어, 어 뭐야? 제 힘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우리. 먼저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있을래? 간단하게? 아니, 아니 밤미당 길에. 하이, 하이. 아잉. 숙경. 네, 그러면 우리끼리 가보자. 벨트 했고요. 메이크업 해볼게요. 차라서 살짝 카메라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숙경 씨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눈물이 날것 같아요 진짜요? 눈물이 가려가려 아, 씨발 이 인간이 운전을 너무 못해가지고 거기는 차옷이에요 왜? 짠나 아, 요즘 이런 크림 커피가 너무 막 땡기더라고 너무 맛있어 이거 잘 먹어 1러 일산 오시면 차우디 카페 많이 들러주세요. 솔직히 맛있지? 친절하시지? 친절하시고 티도 너무 맛있어. 음, 짱이에요 짱짱! 밥을 먹으러 밤리낭길로 갑니다. 아, 오늘 로맨 25호를 사용했더니 피부가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하네요. 가, 가, 가! 몰카중. 친구한테 못 간다고 했거든요? 어 화정아 어디야? 어나 들어왔어 먼저. 아 그래? 나들어갔더라 나 여기 주차했거든? 안데라입니다데 네ً� <Stage> 네. <웃음> <뭔데>? 요거 4, 5, 6번 이렇게 주시고요. 모짜렐라 치즈볼이랑 하이볼 두 잔이랑 스프라이트 한 잔이요. 어, 나는 어느 정도 조금... 하나, 둘, 짠! 뭐를 위해? 행복을 위해. 엄나 <웃음> <위해. 웃음> <존나> 오글거려. <웃음> 시작할까? 시작할 시작해. 다 먹고 시작합니다. <웃음> 여러분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야 먹장냥. <먹잔냐? 웃음> 랑 먹어봐봐. 야, 너 너무 행복해. 뭐야? 너무 행복해요. 우리 만나서 먹을 거야. 욕심내서 아 응. 먹어 응. 이기는했어까지 해리 응? 음. 음. 마을 갈 거예요. 많은 에 안녕하세요. 이제 도착. 네. 올해는 너무 오랜만에 와, 헤일이. 어디야? 어? 여기 도넛가 그렇게 맛있대, 흑사당. 커피 앤 도넛은 던킨이 짱이긴 한데. 던킨 아, 앤 도넛. 던킨 도넛. 야, 도넛가 없는데? 야, 현실이 돼버렸다. <웃음> 잠깐, <웃음> 아니, 안개 두개 하나하나 할까?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인절미 맛있겠다. <웃음> 야, 라즈베리 하나 남았다. 야호, <웃음> 둘. 브릴레 두 개랑, 임절미랑, 라즈베리. 라즈베리는 기대 안 되는데, 다른 거 젖도 없어서 이거 시켰어요. <웃음> 인정? <웃음> 진짜? 너, 난 지금 입고 있어. 스위스 타려고 찍어. 다행이다. 응. 다행이다. 시원하다. 나이 <웃음> 들어서 예쁜 카페 있던 거 필요 없어서. 그냥 가까운 데가 최고야. 옛날엔 알지나. 무조건 예쁜 데가 진짜 있어. 이거 알지? 막 주룩 튀어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 어, 네, 주룩. <웃음> 네, 다음 주룩. 드세요. 음, 많이 안달다 생각보다. 아, 하세요 음! 너 이기장이 와우. 음. 맛있어요. 야, 랜 렌디스 먹어봤나? 응. 어때? 진짜 맛있다. 이 맛이 빵이 뾰족뾰족해. 응. 근데 왜 여기 내려왔어? <웃음> 아키야, 뭔 소리야? 눈빛 봤어, 진짜? 차차님 <웃음> 먹어, 바로. 카메라에 습기가 있어요 지금. 습기 찼어요.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편집하러 왔어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커피만 먹어요. 이 사람은 저런 것도 먹습니다. 편집 스타트.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 2만원 나온 사람. 2 <목소리> <목소리> 이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